음~~, 음 이뻐 이뻐 대박이야 你是谁? 와, 한, 뱅, 뱅, 야, 유정현너 <유정윤도> 많다. 어. <목소리> 정현원 이게 <목소리> 미시이야 <목소리> 아니야! 제 고마워, 네. 예쁘다고 하는 게미션이야 아, 예. 뭐. 예. 와. 예. 아이 아니, 아, 도시 이름 아니야? 나따 오, 불안치. 티크림 미션 자신. 어, 전망. 전망. 진짜 멋있어. 비 전체 아, 뷰. 완전 오렌지 주스네?